이자 발효가 붙어요 코로나 검사하는 게 10만 원인 가거 같은데 렛츠고! 공기가 맑네 너무나도 조용하고 무슨 버려진 도시만냥식 사람이 아무도 없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우리 일, 일하러 가요. <목소리> 야너 거기 좀 이렇게 나 걸러? <목소리> 쓰지 말아. <마라. 웃음> 쓸것 같네 인연. 저희 처음 처음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망쳤어. 너무나 <목소리> 좋아. 맛있겠다. 2번으로. 고고고. 고고. 고고고. 고고고. 왜지? 왜 해주지? 왜 네? 이렇게 안 오지? 얼굴이 걸렸나 봐. 생얼이어가지고. <목소리> 뭐야? 왜 그런거야? 내거 등록이 안됐대 너, 너 불법체로 자야? 나 몰라 이거 등록이 안됐대 도대체 뭐야? 불법체로 자? 여권을 바꿔야야 여기 진짜 잘 나온다 와아 아, 그치 얼굴이 그치? 아니야 아 진짜 이쁘다 여기 와 역시 햇빛을 받아야되나봐 지금 저 찍을 시... 아. 뭐? 지금 찍을... 우리 찍는 찍을 수 있는 헤쳐졌나? 근몇 찍는 거야 이거? 감성 있잖아. 아, 브이로그? 응, <웃음> 내가 못 찍을 거지, 못찍은줄 알았어? 그냥 키인줄 알았어?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치. 웃기네. 아, 아까 김밥 먹었는데. 아. 잠시만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에 앉아 계실 때는 반드시 좌석 벨트를 매주시고 아울러. 하 도쿄 인터내셔널 에어포 f 86 f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지하에 손을 아줄 수 있지? 그 아저씨가. 아들님이한테 이렇게 틀어놔서 싫어하잖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계단에서 이구도로 본다고 <웃음> <웃음> 햇덩이를 또, 또 해주네 <웃음> 하지만 난 너의 그 감동을 먹고거 제가 먹고. 김치를 세 봉지를 사왔거든요 편의점에서 근데 여기 일본 마트에도 한국 김치를 파네요? 전 이거 먹을래요 나도 전깍 음... 어, 김치 나 깍두기 먹고 싶었어 연병아놈들뜨기 먹고 싶어 내가 전선했다 <웃음> 아는 사람이야? 몰라 나 휴대폰 주고 갔는데 그냥 무료나눔인가?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안녕하세요. 저기 습니다저소유카입니다라이 라멘. 아, 라이 라멘이 뭔 뜻이야? 매운 라멘. <waters> 난 자기 <자기소개인> 소인줄 알았어. <웃음> <웃음> 야, 여기 무슨 신도시 같다. 동탄 신도시? 동탄 안가 봤지만. <Burke> <Regular> <��지 zeros> 어거라. 아 요정아 자꾸 나, 나랑 썸먹을래? 자꾸 완전해두 종류가 있어요 고기의 부위와 그램으로 총가격이 달라져요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또 부위가 아 오케. 부위별로 가격이 다른거네 음 이게 미니 런치고 이게 시즌널 런치 이게 어떤가요? 알레르기는 없어요. 네. 뭐신기다나준거 아니었어. <웃음> 야, 나 죽일래. 난 주는 거너 <목소리도> 이거 먹어라. 하나, 하나, 하나, 둘, 셋, 같이 에먹을 требφο DRS Aramco b a 니까 f l o w c h a 네 e it? i t 이거 h e four c 나이소스 고오 아이 아이 야이도오와멋있다이 움직여. 살아있네. 살아있나 뭐 맛자 맛있. 알겠어 알겠어. 숙소 드디어 도착. 뭐왜 이래? 숙소 <웃음> 도착. 이렇게 지민이랑 저는 둘이 쓰고 저기 문을 지나서 문을 닫고 그러면 저기는 은우가 혼자 쓰는 거 이렇게 텐션나가줄와 <목소리도> 맞다 이 맛이었지? 이 맛이었지? 추가할걸 <목소리도> 맛있다 와 이거 나 진짜 여기서 미친듯이 샀었는데 한때 이게 한국에선 안팔때 제가 이런데서 사가지고 엄청 쓰고 다녔더니 이제는 한국에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특별함이 없어졌다 할까? 특별했던 나의 그런 유머 코너였는데 이런 거 파티용품 내가 진짜 좋아했었는데 아! 어, 이 도구이잖아 이나이 이나이 <웃음> 아, 투가스잘 네. 아, 먹겠습니다. 지가나 입술게 다 입술게. 마셔도 돼요? 응, 니다 어다. 요오네이 응? 다 아니야? 응응이응 먹겠습니다. 먹겠습다 응. 지금은 아사쿠사 갔다가 여기 옆에 있는 아사쿠사에 그리 도쿄의 아사쿠사에 와가지고 구경 중입니다. 내일이 바로 원래 올, 여기 온 원래 이유인 광고 촬영을 하는 날인데요. 내일도 한번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쁘다. 역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어야 좀 멋있는 것 같아.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뭐 성수동 진능시장뭐 이런 식으로 일 수도 있는데 못 알아먹어야 멋있네요 여러분 저희가 오늘의 목표가 그 일본 남자들에게 아 키레이 키레이 소리 듣는 게 목표였는데 안타가 키레이데스 <웃음> 아타시 키레이 하고 싶었는데 의도치 않게 사람들이 저희를 키레이처럼 보지 않고 이상해 이상하게 어 무슨 몬스터가를 쳐다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예상으로는 한국어가 여기서 들릴 리가 없는데 왜 들리지? 하고 쳐다본 것 같아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리고 지민이가 뭐? 야 이거 맛있겠다 다들 <웃음> 이러고 막쳐다보는아이것도 아니야 이래 어 다들 놀랬어 화들짝 이을 쳐다보는 이유를 거울에서 쳐다보세요 너무 이뻐서 그런가? 그러니까 너무 이뻐서 어 하늘을 안 지키고 왜 여기 내려와서 갑자기 2D 캐릭터가 나와서 그런 건가? 그러니까 하늘은 누가 지키나 해서 음, 그러니까. 놀랄 수 있지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해하지 그러니까 어. 아니면 우리를 알아봤나? 그지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그니까. 안녕히 계세요.